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클커대입니다 아 이거 오늘 또 너무 기대가 되는데 또 많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많은 어, 즐거움을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플렉스2팀의 독사님 오랜만에 뵈네요 이거 우리 클커대 어? 3차 때 엄청난 활약을 하셨, 4차 때인가요? 엄청난 활약 하셨던 독사님 어, 오늘도 좋은 모습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는 이제 14팀이네요. 14팀. 오늘의 14팀은 어디죠? 어, <웃음> 오늘의 14팀 리얼 클랜. 그죠 리얼 클랜. 어, 어, 제가 좀 방송 세팅을 좀 다르게 했더니 렉이 좀안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 괜찮아 보입니다. 꽤 있고. 자 오늘 한 번씩 클릭하죠 자 아까 소개를해도 봤던 세렝게티 자 이분들 플렉스 클랜 자 이분들 도 눈여겨볼 만한 분들이에요 또 세렝게티 독사 간장 제로 아 제가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에이스신 테리님이 어디 계시죠 테리님 어디인지 모르겠다 5사리팀라우드랭 어, 맥스 블랙 짝지 어 이거 그 어냉 님이 또 개그에 융통 하신 분이에요 어, 냉님또 융통 하신 분이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 기대가 됩니다 또자기장에또 붕대 갖고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어 그렇습니다 자 10번 팀도 5살 1팀이네요 누누페님 마이오님 어,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보여드린군요 두두 님도 그렇고 자 시사팀 아까 소개했고 자 이제 자 이제 게임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방송 또 이따 틀고 오늘 이제 중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라운드 에란겔이네요 1라운드 에란겔 자 가카부터 저기 노보 노보페어까지 가는 비행기에요 음 시작부터 나름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맵이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학교 쪽으로 많이 뛰 학교 쪽이란다 어, 병원 쪽으로 많이 뛰어요 음, 이분들 많이 뛰고 자 와, 아래쪽에 지금 혼자 내리죠 어 꿀입니다 프리모스크 가는 지금 아마 저 클랜이 리얼클랜일거예요 어, 리얼클랜 아까 쭉 봤던 아키님 쭉 이쪽에 자리잡고 뛰는데 아마 보고 있겠죠 비행기로 아무도 없는거 보고 뛰고 있고 자 병원 강북 강남에 지금 강북에 세 팀이 나가네요 강북에 세 팀이 나가는데 어 쌤님 어, 저번에 좋은 모습 보죠 쌤님 자 그랬고 포칭키 한팀 내립니다 오히려 제가 추위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도시에 은근히 안가시더라고요 대도시에 은근히 안 가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봐요 음. 자 이제 중계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리얼클랜 GW코리아님 바로 차 타고 어, 지금 리얼클랜 지금 리얼 15번에 지금 리얼 3팀은 포칭키로 괜찮아요 포칭키에잘판매하고 차도 바로 구해서 음... 지금 뭐 차도 다 있습니다 이분들 스위티님 타스타님 어,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 여러분, 제가 팔로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고, 어, 제가 여기도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팔로우 감사하다는 얘기는 제가 끝나고 할게요. 음.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자기장은 밀배 쪽으로 잡혔어요. 이거 위쪽에서, 어이구, 말씀드린 하니님! 바로 하니님, 어이구, 이쪽 교전 일어나네요. 자, 이거 리얼스, 리얼 클랜, 에이스 클랜. 자, 또 하니님이 시작하자마자 키를 가져갑니다. 어이구. 역시, 리얼의 1팀, 하니님. 자, 이거, 모, 모습을 못 잡아드렸어요. <웃음> 나중에 유튜브 보고 욕하시는 거 아닌지. 자, 이팀또 소개 한번 해야겠죠. 리얼의 1팀. 자, 강력한 우승후보 클랜입니다. 언제나 같은 멤버로 나오는, 어, 피카츄, 피카츄, 블루드, 김철진, 아, 킹철진, 하니님. 아 이분들 또 오늘의 멋진 모습들 보여줄지. 어,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게 좀 먼저 탈락하셔서 아까 킬, 킬 당하시면 너무 안타깝게 좀 탈락했어요. 오살, 오사 클랜인 것 같아요. 오살에 지금 1번 팀에 두님을 새로 참가하신 분인데 벌써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자, 이게 뭐안 태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신 <웃음> 분들. 잔인한 분들이에요. 지금 누노페님은 지금 이쪽에서 그냥 엎드려서 지금 존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니님이 그걸 알고 있죠. 하니님이 지금 누노패 님이 이쪽에서 있는데 한님 중에서 꽤 멀리 있는데 좀, 좀 사리는 모습입니다 한님님은 이쪽에서 지금 킬을 했지만 어, 넉넉하게 파밍하고 있는 모습이고 블루드 님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누노패 님이 있는데 존버하고 있어요 누노패 님은 부상도 6개 밖에 없어서 지금 쉽사리 움직일 순 없죠 음 그렇습니다 이쪽은 상황을 두고 플렉스 3팀 조, 보죠 자, 우리, 그, 얼굴이 이쁘게 생겨진 돌림.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계속 도망가시는 얼굴이. 어이구, 이거. 썸네일감, 썸네일감. 어이구, 이분 무섭습니다. 얼굴이. 어, 한번 찍어드려야 돼. 썸네일 한번 찍어드려야 돼. 어이거 찍을 수가 없어. 찍을 수가 없어. 열심히 파밍하고 있는, 어, 돌림. 포님. 어, 사레가빵빵님 오늘, 사레가방님이 새로 참가하셨네요. 지금 새로, 새로 보는 분인데. 어, 사레가방 렌님. 자, 이팀좀 섞여 나왔습니다. 자, 플렉스 팀 어딨죠? 자, 이게 플렉스 대망의 또 플렉스 팀입니다. 플렉스 팀, 상철님, 세인님 호롤님, 테리님. 자, 여기 플레이는 테리님의 플레이를 또눈는게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철님의 플레이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많이 참가하셔서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또 4번 팀, 우리 한번 보죠. 4번 팀, 자, 여기서부터 또 gl 클랜이에요. 자, 오늘 첫 참가하신 gl 클랜, 사실 gl 클랜은... 어, 제가 진행하고 있던 라르클랜 커스텀 때 많이 오셨던 분들이라 제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잘 착장가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질라님, 구렁님, 잭스님, 테드님 자, 테드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좋아요 자자오팀 g l 팀 김블레님, 레오파드님, 자, 렛츠페이스님 사마르크 님, 좋습니다. 리, GLA 2, 2팀 밀타파워에서 여유롭게 파밍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6번. 자. GLA 3팀. 베리 음, 님, 디디디디 님, 마스터 님, 플래니 님 6팀이고 GLA 3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 드린 순간 철진님 교전하고 있어요 자 누노패님 위기입니다 자, 누노패님 위기에요 루드님이 같이 왔는데! 어! 누노패! 자 누노패 안타깝게 오랜만의 아픔으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블루드님 블루드님이랑 현이님이 역시 플레이가 좋아요, 이분들. 좋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이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리얼, 리얼 클랜. 자, 리얼 클랜과 지금 오살 클랜이죠. 오살 클랜. 자, 아키님이 앞쪽까지 땡겼는데, 같은, 자, 작업들 멀리 있어요. 어, 잡아가나요? 자, 리드샷. 자, 잘하셨는데, 딜은 못했습니다. 자, 백업이 바로 오고 있어서 이거, 도망가야겠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뒤로 빼고 있죠. 자, 사격만 하고 뒤로 빼고 있는 모습 좋아요. 척구병 역할 잘 하시고 있고. 자, 위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피가 달았는데. 님차 엎어진 거였죠. <웃음> 자, 자기장이 지금 밀베로베 앞에서, 어, 이거, 이거, 이쪽, 이쪽, 이쪽, 철진님 팀. 많이 지금. 드렸어요드샷 못하고 따라갑니다. 백스팅과 맞닥뜨렸는데, 빼고 가야겠죠. 지금 하느님 쪽이 블루드님이랑 차가 없나요? 아, 이분들 차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상철님이 또차 보트까지 가져가서 이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마중몸에는못 옵니다. 지금. 오 쏘고 쏘고 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고 마중 오게 되면은 지금 플렉스팀이 자리를 잡으면 어렵죠 그러면서 G1 클린이 또잘 들어와서 이거는 뭐 일단은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장장 여유가 있기 때문에 리얼팀도 리 굳이 멀리서 이렇게 쭉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밀베지만 자 왼쪽은 지금 미얼클린이 벌써 들어왔고 자 슬슬 위쪽에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아래쪽에서 아 지금 파밍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이고 이쪽은 지금 어... 헝그리팀 어 오늘 헝그리를 소개를 안 드렸네요 헝그리팀 어 망부님 쌤님 어 이거 저번 때 재밌는 모습 보여주셨던 쌤님 오늘은 일찍 안 죽길 바랍니다 어, 자 이분들 자기장 파밍 여유롭게 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차도 있... 역시 외란겔은 차가 있어야죠 여러분, 차가 있어야 어, 좋은 모습을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기장 먼저 들어오는게 뭐 다수는 아니에요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끝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먼저 들어올 필요가 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플렉스클랜 자꾸 우측으로 보여드리는데 말씀드린 순간 플렉스클랜 지금 이제까지 들어왔어요. 테리님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테리님? 입 안에 뭔가 뭔가 뜬것 같습니다. 지금 아기가 좀 괴롭히고 있고다. 엄크나 아크가 뜨거나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자 위쪽에 택시 팀 따로 들어오는 거 용납할 수가 없죠. 그냥 바깥쪽에 팀이 많아요 한번쯤 맞중할수 있습니다 플렉스 3팀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손 사격 빌드샷한발안 맞나요? 한 발이 한 발이 안 맞아요 바로 지금 추격전입니다 추격전 여기 위에도 여기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는 건 GR3팀인데 지금 차가 지금 엄청나게 겹쳤어요 오른쪽에 다들 오른쪽 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에 오고 있는 지금 오사클랜 사이클랜 3팀 호나님 자모 띠님 피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 가면 차가 오우. 따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기장 앞이니까 피 채우시겠죠 바로 어 그냥 바로 들어오시네요 그차 위기한데이우는데 지금 이분들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오살클랜또 스네어 아, 스네어님 피 채워야겠죠 그냥 피 채워, 채워야겠죠 <웃음> 또 붕대 이분들은 붕대 매니아들입니다 아이고 그러나 여기 지금 못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차 오는 거 들었는데 지금 아이고, 와우, 마요님. 와, 마요. 자, 유토피아님이 붕대 치워졌는데, 한 방에 갔습니다. 요즘 많은 패치를 거쳤던 베릴이 어, 좋은 샷을 보여줬어요, 마요님. 와우. 한 방에 맞실지 몰랐네. 요 반면에 유토피아님은. <웃음> 아, 시작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모띠님은또 포기했나요, 또. <웃음> 아, 이분들, 왜 그럽니까? 오사클랜. 스네우 님이 대리로 왔어요. 아, 이거. 혼아 님은 언제 또 혼자 들어가고 난 특수를 위한 혼아. 몸먹을 다 하겠다, 혼아. 그는 쓰러져도 나는 사격한다. 왜안 타나요, 혼아. 그 자, 혼아 님 가야죠. 이쪽에 지금 유토피아 님이 지금 붕대 잘 살아나나요? 스네오 님이 모띠 님까지 살리나요? 모띠 님 버리고는요 자 아, 여러분 그, 그 시기가 왔습니다 자 빨리 들어갈게요 아이또 튕겨 빨리 들어가는 걸로. 좀 제가 빠르게 화면을 넘긴다 싶더니 바로 튕기네요, 또. 씨. 아, 말씀도 수가 많이 진행됐네요. 지금 이게 이쪽에 지금 헝그리 팀, 헝그리 팀 들어왔고. 어우. 지금, 오사리 팀이, 리얼, 리얼 삼팀차격하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헝그리 3팀. 문수님 찾나요? 어우, 저쪽에 플렉스. 자, 킬 중요합니다. 킬 중요해요. 아이 자, 플렉스 팀 안타깝고. 여러분 중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 제 방송을 자꾸 오시는분도 아시겠지만 흔한 일입니다. <웃음> 제 컴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조빙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이게 화면을 넘기면 돌림 내려왔고. 자 우측에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헝그릴팀 자 이분들 차를 두고 열배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어. 뭐고 있고.. 위쪽에 선님 탄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못 피하죠. 이번 거, 자 아직 있는지 몰라요.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들어 있는데 지금 이두 분, 이두분대전한니다 어이구 쏩니다. 아이고아 아이고, 타윤님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양지님이잘 잡았습니다. 지금 음, 괜찮아요. 잘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G1팀 좋습니다. 오늘 g L 클랩 벌써 6킬이네요. 언제 6킬인가요? 앞쪽에 지금 헝그리 2팀, 이팀, 헝그리 2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헝그리 2팀의 몽키님 랑부님 가려야됩니다. 여기 지금 리얼 1팀 쉽지 않게 위쪽에 도사리고 있는데 자리는 나쁩니다. 나빠요. 어 말씀 드린 순간 리얼 3팀이 우설 클랜에게 떨어졌어요. 여기 이쪽에 지금 이쪽에서 우리쪽에 있는거 모르기 때문에 각은 안나오죠. 자리는 지금 위쪽에 있는 <웃음> 유혜3 팀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분들도 관측수는 잘 올라왔지만 아래쪽에 있는 걸 알죠. 자, 내려갔어요. 이게 쉽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분들의 플레이를 좀 보죠. 자, 그렇지만 지금 리얼 2팀, 리얼 2팀 괜찮아요. 자 여러분 제가 방송 얘기는 이 얘기는 어, 저 컴퓨터랑 그런 관련된 얘기는 제가 1라운드 끝나고 할게요 여러분. 리얼 음. 아키님입니다자 예, 이제 네. 어이구 철즈님 피카님 안쪽 쌤님 왼쪽에 있고 쌤님 들어오고 있고. 요트님 플레이 보죠 4대1입니다 이쪽에 한이님 벌리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잘해도 들어오기 쉽지 않죠 자 연막 한이님도잘 펼쳤어요 잠깐 이동했는데 오른쪽에서 어려요 반면에 샘님이 잘 파밍하고 이주고 있는데 한이님이 들어오는 걸잘 봐줘야겠죠 님 아, 이고한니님이잘뺐고 이분들 크게 교전을 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일부러 교전할 필요는 없죠. 자, 일부러 교전할 필요는 없어요. 철진 님. 안 맞는다 이거. 자, 이거 맞았어요 철진. 야, 쌤님이 마무리를 잘하셨습니다. 네, 떨어지게 됐고. 왼쪽도, 지금, 오른쪽도, 지금, 어머, 하네요. 자, 언제, 언제 이렇게 된는지 모르겠는데, g, 지금, 퐁킨이 혼자 남았습니다. 자, 이 g 클랜. 와, 쥐 l 클랜 엄청납니다. 오늘 1, 1팀, 쥐 l 1팀. 자, 쥐 l 1팀. 좋아요. 자, 이를 갈고 나왔어요. 쥐 l 1팀. 자, 첫 출전인데, 엄, 엄청납니다. 이분들. 위치를 한번 보죠. 자, 아래쪽에 지금 망부석이에요. 아래쪽에 지금, 자 리어리팀 리어리팀 들어오기가 어우 나이스샷 대갈림이 자격을 잘했으면 자.. 근데 자기장은 도와주질 않네요 어유자 바로 백업해야겠죠백업했죠 자.. 어이구.. 자백업을 잘했습니다. GL3팀 잘했는데 자 위치가 리얼이팀이 좋았어요. 자이분들다 살려갑니다. 4명. 자 여기가 지금 반전이겠네요. 이쪽 자 가운데 지금 GL이 잡고 있는데 아 지금 아래쪽에 힐러레드 지금도 왼쪽으로 크게 돌아야 되는데 위쪽에 플렉셀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서 쉽지 않은데 플렉스 플레이 들어오는 걸 선택합니다 자 차가 있으면 이렇게 쭉쭉 들어올 수 있죠 자 안쪽으로 확 들어오기는 어렵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위쪽에 지금 테리님이랑 형철님이 오른쪽에 잘 봐줘야겠죠? 자 뒤에 있는 걸 알아요 자형글이팀자상태를 어떻게 하런는지 연막이 중요합니다 어이구 어이 나이스샷 자 레드님 자 오늘 한글이주 l GL, GL 분들 샷이 좋아요 저 추천인데 어 이분들 잘합니다 아 샷이 너무 좋고 오다 어이구 학군님 크게 벌렸어요 아이 GL 클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1팀 2팀 다 좋아요 3팀까지 위로 잘 뺐어요 헝그리팀이네헝그리팀 어이구 아 호프님이 잘해주셨는데 빠졌고 자, 자기장은 위험합니다 자, 두팀다 자리가 좋지를 못해요 자, 또 지금 G의 클랜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위에 아이고 에드님 페이지 6에 이거 살려서 들어가기가 어렵죠? 아, 킬, 키포인트 챙겨야죠 어이! 와우! 힘이 좋네요, 사실! 자기장! 자기장이! 자, 양각입니다! 어이! 와우! 오와우! 와, 이분도 대단합니다! 홍글이 1팀! 홍글이 1팀 다와 1팀! <웃음> 장난 아니네요? 오살 2팀도 살아왔습니다. 오살 2팀 두분 우여곡절 쪽에 살아왔고 위쪽에 어, 위쪽에 GL2팀 레오파든는 여기까지 왔어요. 엎드려있어요. 레오파든는 엎드려있고 자 하지만 위쪽에 지금 G.L. 클랜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g l 리팀 자리가 너무 좋아요. 위치도 다 파악했겠죠. 출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팀 구성 연막 출탄 모두 다 있어요. 와 이분, 이분들 좋습니다. 자리가 좋아요. 또 파악했고 서로 나눠서 보고 있죠. 지금 테드님이 또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그게 없는 거 확인하면, 지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죠. 반면에 말씀드린 순간, 리얼 2팀, 왼쪽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리얼 2팀, 이, 이 팀들의 운명, 자, 이쪽에 팀이 많은데요. 오른쪽에 들어오긴 또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서 왼쪽으로 갔죠. 확인했는데 안 됐어요. 장각을 잘 잡아야 될 텐데요, 리얼 2팀. 팀이 저 위쪽에 보고 있는데, 어, 쏩니다. 스님은 오른쪽만 보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후! 저 오른쪽 양각이라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기 블랙? 아 그래도 먼 지금 리얼리팀은 오른쪽에 바로 뛰어야죠 지금 바, 근데 리얼리팀이 지금 있어서 뛰는 가 쉽지 않아요 좋습니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다들 연막 훌륭하고 어이구 술탄 어..화염병을 제대로 맞았어요 자 이건 못살죠 살 수가 없습니다 어이구 자 위에 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 자리 잘 잡았던 GL클랜이 연막하고 살릴수 있겠죠? 다들 연막을 많이 챙겨서 훌륭합니다 막히는 순간이요. 자 레오파드 레오파드 <웃음> 자, GLE팀의 레오파드 잘 숨어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신경도 안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반면에 이렇게 들어가야되는 리얼 2팀 어유 자, 고개만 내밀면 바로 자라지는 분들이라 다시 바로바로 바로 들어와요 이미 혼자 남았고 지금 g l 클랜 아 리얼리 팀, 리얼리 팀. 아쉽게도 자리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 짝지 지금 서로 하나씩 남은 분들이 짝지님 오사리 짝지님과 g l 리팀의 레오파드님이에요. 자, 분들 지금 위치를 잘 잡아야겠죠. 지금. 네 헝그리, 헝그리 1팀 1팀 지금... 여부터온것 같죠? 자잘 <웃음> 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 말씀드리면 주엘클린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위치는 확인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안쪽을 푸쉬해도 괜찮죠? 내지니까 그리고 지금 자리는 주엘클린이잘 잡아놨는데 자 이쪽이 변수입니다 이쪽이 어떻게 플레이할지 어 어이구, 나이스 샷이네요. 자, 잘 끊어야겠죠? 오늘 어, 하쿠님 활약이 좋아요. 어, 못 가져가나요? 아, 하쿠님이 활약이 좋은데, 자, 잘 쐈습니다. 자, 막힌 순간, 자, 이 기쪽에, 지금 작지님이, 왼쪽에 있는 레오파드님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레오파드. 레오파드 갑니다! 레오파드! 레오파드! 오, 어디로 내려 레오파드! 레오파드! 아 노리고 있다가 둘다 갔어요 짝지님이랑 아 이분들 아 이분들 둘다 서로 노렸으면 안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GL 클랜이 푸시하죠 굳이 안쪽에 있을 필요가 없기 위쪽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려서 들어옵니다 자 그래도 위치는 아래쪽에 있는 GL 클랜이 아래쪽에 있는 헝그리클랜이 더 좋아요 자 GL 클랜과 헝그리클랜 서로 1대1이죠 병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도 지금 안쪽까지 어우 찰님치라님 다운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가 너무 없어요 두세 분 남았는데 자 2대2 자 위치는 지금 오히려 지금 반대로 헝그리팀이 좋아졌습니다 위치가 자 어이구 이렇게 되면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구렁이 혼자 남았어요? 무리할 필요 없죠 오늘 위치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오학님 오늘 눈여겨볼 인재예요 하쿠 아 자리마저도 지금 이렇게 되면 헝그리클랜이 잘 들어와서 어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이게 이렇게 되나이 게임이? 어우! 자, GL 클랜 잘했는데, h u 리 클랜이 이렇게 1라운드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와우! 좋은데요? 아, 좋네요, 여러분들. 오, 뭐, 이분, 이분 뭐죠? 와우! 아프티가 장난 아니었네. 자, GL 클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GL 클랜의 지금, 아, GL이 아니죠. 헝그릴팀 와, 헝그릴팀 레드님 무슨 일이 있었죠? 레드님 8킬이네요. 와, 레드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자, 레드 님이 8킬, 학구 님이 4킬, 샘 님이 1킬, 자, MRDS 님 1킬. 아 이거 좋았는데, 자, 뒤쪽에 GL 클랜 너무 자리 잘, 잘 잡았는데,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방심한 게 아닐지 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어, GL 클랜 오늘 차차한 건데, 역시 이분들 잘 하시는 분들이라, 어, 제가 이제 클커대 할때 예전부터 많이 배웠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하시네요, 역시. 좋습니다. 어, 요즘 1라운드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자.